서진혁 2000년 11월 2일 대구 에형 성격은 운수남편 성격은... 그러니까 검은색 고기 하는 간식 초콜릿 시간이 어, 영화보기 팬들의 응원 네, 선생님 게었다면 선생님 다시 게이 다시 태나 프로게이머 말할 때, 말할 때 습관 아 롤할 때 습관 어, 탭을 자주 누른 제일 좋아하는 니달리 음. 재밌음 힘들어. 공 맞으면 죽어야 돼. 부에타 리즌. 초등학교 네. 학년. c 실버 2. 네. 1코 e. 아, 로컨. 네. 로컨. 팀원들이 싱근함 이것은 불만다 음, 그나마 불만이라고 하면 자는 곳이 좀 불편함 다 끝나고 쉴때 팝송 음, 약간 전투영화들? 액션영화들? 스프링시즌 우승한 거그 작년 서머 시즌. 그 당시 챌린저 왔을 때 챔피언들이 좀 취해가지고 전부 했던 것 같아요. 음 소비. 인생에서 즐거 싶은 작년 나이 친구가 보여준는다 그냥 인기동영상만 품 도인비 이섬은 있는 선멸이섬 그 반응도 빠르게 할수이그반있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있바다보다보다이 섬에 에 10년 후에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길면서 아, 약간 짧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